2017년 12월 17년 12월 최고점 약 2만불 2만불 되는 그 가격에서 본격적으로 하락장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시작돼서 8, 약 6500불 에서 7000불 사이에서 거의 세달간 횡보를 하다가 결국 6000불을 깨고 4000불까지 갔어요. 그래서 어, 대략적으로 약 1년 정도 1년 정도의 하락정, 하락장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하락 파동이 만들어졌어요. 하락 파동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한 게 18년, 18년 12월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상승파동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기 추세로서의 전환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요거. 자, 이렇게 10, 17년 12월부터 시작된 1년 동안의 하락장이 이렇게 하락파동을 그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후에, 이후에 이제 상승전환으로서 기대를 해보시는 상승장이 시작되는 상승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은 추세전환이다라고 알수 있는거 어디서부터 끊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추세전환이다라고 알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5대. 어디? 자, 1번, 2번, 3번. 골라보세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추세전환이다?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의 추세전환이다. 라고 알수 있는 가격. 북은 어딜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은 어, 2번입니다, 2번. 2번. 2번.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추세전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우이론에서 추세전환을 카운팅할 수 있는 기준 하락장에서의 저점, 고점 파동상에서 저점과 고점이 나누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반등이 시작되면서 나온 상승파동의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 자, 일단은 맨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 맨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상승파동, 이 파란색의 상승파동이 일단 하락파동 중, 하락파동 중에 만들어졌던 저점을 한번 높여야 돼요. 그 관점이 여기죠, 여기. 최초로. 최초로 이 하락파동 중에 저점을 넣었던 이 1번. 1번이 이제 추세전환에 대한 기대를 심어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시작점. 여기서 못들으면뭐 끝이고 여기서 이제 더못 가면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기대를 심어볼 수 있는 근거가 1번에서 만들어집니다. 1번에서. 자,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 추세전환 됐다. 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가격이, 파동이 2번에서 만들어지죠. 그게 어디냐. 일단은, 그 하락파동 중에서의 고점을 돌파를 해. 돌파.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돌파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상승파동 중에서 만들어지는 이 저점이 해당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 넘어서는 순간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이제 아 추세 전환 됐다. 상승 파동 중에서의 저점이 하락 파동 중에서의 고점마저도 넘어버렸다. 이 자리가 이제 대상승장으로서의 전환이 되는 기준점이다. 라고 어,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은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한번 알아 봅시다. 일목 잠깐 꺼보고 파동이 좀더잘 보이게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로 자.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길게.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하락 파동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 빨간색으로 그려 볼게요.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쭉 갔어. 그리고 상승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딱딱쭉 갔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그려 봅시다 그러면은. 최초로 하락 파동 중에서의 저점 여기죠? 여기가 대략 6,000불이네요. 6,000불. 그래서 우리가 1번으로 아까 체크해놓았던 자리가 6,000불을 넣으면서 6,000불을 넣으면서 아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장으로서의 전환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6,000불부터. 네 플러스님 안녕하세요. 6,000불부터 이런 희망을 가졌어요. 6,000불부터.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우리가 어, 잠깐만요, 잠깐만. 어, 왜, 왜, 저왜 카메라가 안 나오고 있지? 아, 그쵸. 이렇게 하면 됐다. 자, 됐다. 어. <웃음> 잠깐, 네. 세팅을 다시 했어요. 여러분들 차트 더잘 보였을 거야, 아마. 자, 6,000부를 넘으면서 아까 그런 희망을 가져볼 수 있었다.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락파동 중에서의 저점이죠, 얘가. 저점. 예, 6,000불이었어요. 그리고 상승파동 중에 고점. 고점은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가 고점일까요? 여기가 고점일까요? 여기가 고점일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고점이 지금 하락파동 중에 어? 이렇게 파동이 그려지고 있는데 얘가 고점이야? 얘가 고점이야? 얘가 고점이야? 그러면 고점 파동 중에서 계속 진행되던 파동이 여기였으니까 여기였으니까 고점을 얘로 봐도 되지 않을까? 7,000불? 7,000불로 봐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7,000불로 봐도 됩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말씀 좀 해보세요. 7,000불부터입니까? 그래서 대상생장으로서의 전환 기준이 7,000불일까요? 이거를 하락파동 중에 고점이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을까요? 7,000불을 대답 좀 여러분 대답 좀 지금 채팅창 조금 렉이 있어서 그렇죠? 네, 지연시간이 있어서 그렇죠? 어,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어, 7,000 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하락 파동이 있습니다. 트럼프님도 아니었다,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하락 파동이 있었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은 어, 하락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저점이랑 거, 고점이 같이 내려가야지 이렇게 하나의 파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파동으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머니님 말하면은 저점과 고점이 같이 내려가지 않고 저점 조금씩 올라가고 고점도 낮아졌어요. 수렴 채널이에요, 수렴 채널. 자, 파동에 대한 해석은 여러 이론이 다, 그, 달라요. 다르기,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일목균형, 일목균형상의 파동론이랑, 그리고 엘리아 세세의 파동, 음, 이거를 좀 조합해서, 자, 지금 요세달 동안의 파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온, 요게 한, 하나의 그 파동이 아니고, 요거 통째로, 이렇게가 하나의 파동이에요. 각각의,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요게, 요거를 파동으로 보지 않고, 그냥, 채널 하나를 파동으로 보는 겁니다. 일목균형표에서는, 이렇게 파동을 카운팅할 때, 수렴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파동은 카운팅하지 않아요. 그냥 얘를 하나로 퉁으로 봐요, 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렴하고, 수렴하고 있었던 요세달 동안의 기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안, 여섯 개, 여섯 개 만들어진 파동은, 음, 제 기준에서의 파동 카운팅에 포함이 안 됐던 기, 그 파동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락파동 중에서 그 본격적으로 저점이 고점을 이겨내는 그 가격이 되는 기준이 여기에요 여기. 왜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수렴이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하나 그리고 결국 수렴 채널의 끝 지점이 여기니까 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불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서의 대전환에 대한 기준이 되는 근거가 뭐냐? 수렴 채널에 대한 파동을 하나로 보고 결국에는 만불이 하락파동 중에서의 고점이라고 제가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하락파동이 만불을 넘었을 때부터 아, 본격적으로 대상승장이 시작되었다라고 봤던 기준이 이겁니다. 자, 주로 대상승 추세를 볼 때는 주봉차트를 보죠. 주봉차트. 주봉차트를 볼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 그리고 후행 스페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차트의 종가를 연결한 게 후행 스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어, 이 구름대라고 하는 선행 스페이 선행 스페이그 어, 가격 또는 후행 스페의 위냐 아래냐 이 역전 호전 상태를 통해서 지금의 이 추세를 화,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가격 기준으로 가격 기준으로 구름대를 뚫는 기준이 만불이었어요. 만불 만불. 그리고 후행 스팬이 구름대를 뚫는 기준도 만 불에서 만천 불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확인할 수가 있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복잡한 파동 이론, 파동 카운팅 뭐리고 다우 이론 이래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로우와 하이, 뭐 하이얼 하이얼 로우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모든 추세 이런 거다 둘째치고 그냥 일목균형표에서는 구름대 돌파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봤다고 하면은 만 불에서 만천 불을 돌파하는 사이에서. 요 자리에서, 아, 대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목균형표에서. 그래서 일목균형표 관점이고, 뭐, 파동이론 관점이고, 결국에는 만불을, 만불을 넘었을 때부터 대상성장 전환이 왔기 때문에, 자, 이제 하락장에서 했던 그러한, 어, 바닥에서 잡아서, 어, 예상되는 고점에서 파는 이러한 단기 매매 전략은 이제 더 이상, 어, 빛을 발하지 않게 됩니다. 리프리님, 일목 잘 배우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세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방법도 조금 달라져야 돼요 투자 방법론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전환을 달리 해야 됩니다 네 백곰님 안녕하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될 때까지 가, 들고 있어야지, 들고 있어야지. 어, 이, 부분, 이 부분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될 때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만불 넘은 순간 내가 여기서 팔았다고 해도 다시 일단은 추세전환이 확인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추세 전환이 대추세 전환이 어느 정도 꺾인다 라고 생각했을, 생각했을 때 던져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머리에서 팔지 않고 머리에서 팔지 않고 어깨에서 파는 거죠? 어깨 어깨에서 판다. 자, 어깨에서 판다는 그 격언 자체가 이러한 관점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까 저랑 하락장에서는 바닥 잡아서 예상되는 저항지점에서 파, 팔아서 이른바 단타가 간타가 아주 효과를 많이 어, 효과를 많이 얻었었죠. 그쵸? 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저항지점에서 팔아잡기면은 이 과메소지점에서 에 대한 시그널을 무시하고 바로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머리를 확인한 다음에 어깨에서 팔아줘야 된다는 그러한 어, 투자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홀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은 일단은 어, 15,000불 저항 예상된다. 또는 누가 25,000불까지는 간다고 했으니까 25,000불에서는 팔아야지. 라고 해서 25,000불의 매도를 걸어놓으면 은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어디까지 가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다만 내가 예상되는 어떤 기준이 있죠. 기준. 그러니까 만불이 지금은 만불 만불 또는 만천불 에서 저항이 예상 그 저항 돌파를 <웃음>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만만불 뚫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 추세 전환이 확실시 되었던 게 조금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스탑을 만 불에 걸어놓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됐든 위아에서 위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뭐가 됐든 만불 아래로만 안 내려오면은 나는 계속 홀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1 3 8 0 0 불에 대한 저항 저항 돌파가 단기 타겟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 삼천 불 다시 뚫고 만 오천 불까지 가. 그러면 이제 만 불에서 형성되었던 나의 스탑 가격. 그러니까 이 이사 떨어지면 내가 팔겠다라는 기준이 조금 올라가 올라가면 되는 거야. 이제는 만 이천 불로 올리면 돼. 만 이천 불. 내가 홀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만3천 팔백이라는 저항을 쉽게 뚫고 올라갔어. 그럼 이제 스탑을 만 이천 불로 올립니다. 어, 이런 식으로 스탑 가격을 조금 조금 조금씩 올려가는 게 어, 우리가 말하는 스윙 트레이딩입니다. 스윙 스윙이 이제 존버. 전보의 올바른 트레이딩 방법인데요. 이러한 아, 방법들을 스탑 가격을 통해서 조금 자기가 어느 정도 길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비트코인 1억, 갈, 1억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스탑을 한 8,000불에 잡아도 돼요. 8,000불 또는 내지 6,000불 정도로 잡아놔도 뭐 상관없지. 대신에 내가 타겟에 보는 가격이 한 2만, 2만 불에서 한 15,000불 사이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11,000불, 12,000불에서는 스탑을 조금 올려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가 생각하는 스탑이 높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쵸? 그러면은 스탑 가격. 내가 어디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어, 예상을 하는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만불이다라고 하면은 스탑을 만불에 딱 걸어 놓는 거지. 만불에. 이렇게. 근데 내가 타겟, 내가 생각하는 타겟이 더 높아. 한 1억이야. 1억이면은 여기서 막 어떻게 움직이어 어떻게 움직이건간에 더 높게 갈수 있는 거니까 스탑을 스탑 가격을 조금 더 러프하게 잡는 거예요, 5천 불 정도에서 5천 불 정도로 잡아놓으면은 요 안에서 뭐만불 깨고 다시 만불 다시 돌파하는가 돌파하는 움직임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스탑을 조금 러프하게 잡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포지션을 바꿔서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장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